장구의 신 박서진과 팬클럽이 또한번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16일 박서진은 팬클럽 답별과 함께 연세세브란스병원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돕기 위한 치료비와 생계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박서진과 답별은 그간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가수들의 팬클럽에도 기부 문화를 전파해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각종 기부금을 비롯해 무료 급식소와 도시락 봉사, 재능 기부 등 가수와 팬이 함께하는 훈훈한 나눔 릴레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트로트 가수의 꿈을 이룬 박서진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준 고향, 사천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꾸준한 기부와 선행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서진은 지난 2019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천만 원을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각각 1천만 원씩을 기부했다. 지난 2021년에는 초등학생 때 급식비를 지원받은 삼천포 성결교회에 성금을 기부해 박서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왔다. 박서진의 팬클럽 답별 또한 그의 고운 마음씨를 이어받아 따뜻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난치성 환자들과 저소득층 청소년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을 꾸준히 기부해왔다. 특히 답별은 박서진의 모교인 삼천포초등학교를 비롯해 그가 어린 시절 도움받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의 현 거주지인 인천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답별 회원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그의 선행에 든든하게 힘을 보태고 있다.